전생 업장이다. 그죠이? 자, 우리는 공부할 때 업장이라는 게 뭐랬나? 업장이 응. 환생고 아 업장이라는 게 그냥 그런 거는 종류일 뿐이고 자기가 어, 전생에 살아온 업장 아이거 아이, 업장 족쇄 아, 족쇄는 그거 뭐아 업장 이라는 것은 힘들고 힘들고. 아, <웃음> 힘들고 그렇지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이 업장 이랬잖아 인간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이 업장이야알겠지 그러면 이거는 인간이 살아가면서 이루어진 업장이 업장이가 우리가 수, 인생을 풀때수지사주에서 푸는 것은 요거 인간이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것을 풀어내기 위한 것이 업장이다. 그러면 전생의 업장은 뭘까? 전생은 나는 타고난 업장이야. 인연법에 의해서. 인연법에 의해서 타고난 업장이다, 이 말이야. 그러면 타고난 업장이 우리가 인간이 살아가면 타고난 업장은 처음에 어떻게 해? 우리가 영혼의 문제가 있겠지. 그치? 자기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데 문제가 있는 거야.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어떻게? 인연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이런 업장들이 두 가지 유형이 있다는 거다. 전생업장에 그러면 지 혼자 있으면 전생업장 이게 아무 소용없는 거야 아니? 그러나 이 전생업장은 어떻게? 자기가 스스로 혼자서 가다 보게 되면 자기 혼자 만의 문제인데 인연의 문제는 옆에 사람이 있어야만이 이런 업장으로 인해서 문제가 나를 괴롭고 힘들게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전생업장이라는 거죠. 인간이 살아서 힘들고 하는 건 그냥 업장이고. 이 영원히 힘들고 어렵고 만들어 가지고 내인생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전생합니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 가지고 이렇게 인생살이가 이 고달프냐고 우리가 옛날에 어머님들이 많이 이야기했지. 그때 그런데 그 어머님은 고가의 벽이 모르는 거야. 이 전생의 벽이 뭔가요? 그것이 뭔지를 모르는데 여러분들 그것을 처음다 풀잖아. 그것을 푸니까 얼마나 대단한 거야. 그건 전생이 옛날에 죽은 사람이 아니다 전생은 영원히 살아가는 거야 그래서 이것이 전생의 업장을 푸는 거야 그래서 전생의 업장을 다 푸는 거야. 이거 다 공부하려고 하면 한참 걸리니 어떻게. 자, 보고 니 사진 찍어. 집에 가서 세심히 읽어봐. 이렇게 하는 거지 그럼 내가 이제 상담도 안 해갖고 돈다 받거든. 야, 맛배기로 내네 전생 업적이 뭔지 하면 봐줄게. 딱 해갖고 탁 해갖고 사진 딱 찍어가게 하면 되잖아. 서비스로. 그럼 나는 어떻게? 3850만 들어가지고 이만한 효과를 볼수 있잖아. 그렇지 내가 다 공부를 못하니까. 자, 이것이 우린 전생업장이다.